안녕하세요, 기주부입니다. 오늘은 다리미 닦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물은 바로 분무기, 그 다음에 닦을 다리미, 그리고 마른 수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부 여기 판 있잖아요. 다리미 판 같은 데가 어, 얼룩이 지거나 하면은 옷을 다릴 때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를 한번 닦고서 옷을 다림질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열판 닦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분무기 안에 50대 50으로 물과 식초를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걸레에 이렇게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요그 다음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얼룩이나 그 다음에 먼지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리실 수있고요 훨씬 옷을 깔끔하게 다리실 수 있답니다 네, 식초와 물만 섞어서 이렇게 마른 걸레에 붙인 다음에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른 걸레로 마른 부분 있죠? 부분으로 한번 닦아내주시면 되세요 닦을 때는 식초 냄새가 좀 나는데요 금방 날라가니까 걱정 안하시고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한번 닦아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닦아서 다림질 깨끗하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지부였습니다.